렇 그나마. 여기 이렇게 홀리도 꺼놨게 여기에. 뒷면들 보는 날같이 들이 이렇게 차있네. 응. 이기게지나주에 여기에. 여기에. 무기에이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여리면여그에 여기에. 여기에. 여게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어, 오, 이거 뭐야? 오, 이게 무슨 야? 인형 사진 같쪽이 아, 아 이렇게 하면요? 네. <목소리도> 이런 그경우 대표적인 예